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. 사 이에,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 보단 버틸 수 있는 것 들이 었 죠？어떻 게 이별 까지？사.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같지 아파할 수 없어 난 To say 정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겠 한다 아무 말 없는 대화 나누며 주마등이 길을 비춘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갈수 없단걸 한발 한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겠지 아파할 수 없어 나 어떻게 노래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말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때 내가 어떻게 노래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말를 때까지